네, 세인이가, 어, 사라는 일본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 취직을 한지 5년이 됐는데, 작년에 세인이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막, 뭐, 의류 브랜드니까 옷도 선물 받고 이랬었어요. 오늘 제가 그 브랜드의 모델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웃음> 저보다 더 설레하고, 탔어. 어, 떨려가지고 자기 언니보다 지금 내가 더 설레는 거. 이런 친구 있나요? 진짜로 저는 <웃음> 진짜 이거 뭐 친구야 가족인지 뭔지 모르 <웃음> 친동생인지 <모르는 거지. 웃음> 네, 모르겠는데 어, 저도 너무 특별한 게 이렇게 어, 브랜드 모델은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한국에서 열심히 나름 몸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브랜드만의 색깔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을 겨울 의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컨셉에 맞게 제가 잘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아무튼 레벨을 하게 됐으니까. 완전 생얼이랑가서 구워서 구웠어. 구워서 <웃음> <웃음> 어, 어저께부터 먹지 막... <웃음> 말라고 막. 근데 생각보다 일본에서 제가 항상 이벤트하고 스케줄 할때 엄청 잠도 못 자고 더붓고 이랬는데 이 정도면은 상태 너무 좋 아, 컨디션 아, 되게 좋은데. 컨디션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하루 이틀에 이렇게 좀 쉬면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촬영 현장레브로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고고! 짠!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 맛있는 먹을 것과 마실 거를 준비해 주셨고요. 스타일리스트님들이랑 헤어 메이크업 상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인이가, 어, 어때? 콘티 아, 오늘? 사이구나. 오늘 입는? 이런 들이라고 하네요. 음, 되게 가을가을한 느낌이에요. 어, 어, 귀엽다, 이런 음. 거 입으면 귀여울 듯? 제가 소화를 잘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세인이가 저 오늘 되게 없댔어 <웃음> <웃음> なんかかっこいいかっこいいねどうですかおすごい素敵素敵うおー<笑> <嘘。笑> <笑> 뭐야 뭐야 우와 맛있겠다 그런데 우리 1 0 이나이니 타베 나이도 <웃음> 10분 안에 먹어야 되니까 제가 진짜 빨리 먹겠습니다 사과, 사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과 사과, 고등어 이렇게 시간 없는데 많이 시간이 없는데 원할때 기름이 다 아직도 늦게 나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하이. 웃음> 이거 짱이죠? 와... 오늘 제가 입은 어 아까 찍을 걸 지금 좀 많이 입다가 도중에 찍어가지고 회사에 여러 가지 귀여운 옷들이 있어요 어? 이것도 진짜 귀엽다 심하나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오, 예뻐요. 예뻐. 자켓 자켓오 아니 귀엽다. Lay in my bedroom staring up at t e n s 으 o Cause I'm not w a i t n until we fade away, f a away, just let me l v e 나내 Can I text you, baby? Wondering if you're home. Cause I need someone right now. Just let me hold you tight until we fade away. bedroom floor, staring up at the ceiling, you got me paralyzed, no, I, not a single medication could kill all this pain I'm feeling, I'm barely getting by, no, I, so I get a little drunk and I text you, baby, wondering if you're home, cause I need some i m love. 같다. 근 무사히 일본에서의 할레리비드 모델 첫 일본 패션 브랜드의 모델 데뷔를 성공하였습니다 어,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를 보러 와 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와여러분 다들 제가 옷을 한 2 0 4정도 입은 것 같은데 팬자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 여자들이 귀여운 아까 보셨다시피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아이하까가이날모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곳에 계들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곳에 계 분들께서는 이계서는 첫 <목소리> 모델 경험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고 불렀었 정말+ 정말 감사하고 옛날 <목소리> 내가 응, <제가> 안 봤다던 이개는내 의견이 정말 잘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ㅎㅎ. 마다 ㅎ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감사해요. ㅎ. ㅎ. ㅎ. ㅎ.